안녕하세요 잘생긴 남자친구 너무 보고싶어요 그러면 내일 한국 갈거예요 이제 패킹 할거예요 아, 진짜 패킹 아, 진짜 싫어요 힘들어 하지만 해야 돼요 I'm going to go to y o n g 았 i 하지만 우리 i 진 없어. 얘가 그 to Yongjin. I'm going to go to Yongjin. I'm g i n t i n I'm g i i m i t i n g i t i n g And kill him later. Two thousand years later. I mean